오케이 <웃음> 뭐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기다리셨다고 오늘이 또 아, 네. 그렇게 기러,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타는 토요일 아. 에,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임피이 H와 함께 저 동우 호야? 예 네. 찾아뵙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h 로 네.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잠깐 여기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조금 늦게 등장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와이파이 다부터다부터네 여러분들 저희 힙합 좋아하시나요 힙합? 오늘 약간 이제 분위기 네. 자유분방하게 아. 오늘 진짜 소통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방송은 방송이고 네. 느낌적인 느낌은 느낌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음. 댓글이 올라온다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거를 뭐, 저희 읽으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뭐, 이것도 이건데, 아, 요즘에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긴 했는데,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맞아요. 네. 제 근황은, 네. 저는, 음, 요즘에 특별히 하는 거 없고요. 쉬고 있고요. 얼마 전에 <웃음> 대만에서 콘서트를 아, 그죠. 하고 왔죠. 네. 그죠. 그거 말고는 별일 이 없습니다. 동호영은 네. 그 인더아이즈. 그렇죠. 뮤지컬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네. 어 예전에 이제 한때 네. 어. 그 뭐였죠? 얘는 얘는 블루으로 떠올랐다가 비틀졌거든요. <웃음> 잘렸죠. 떠올랐다가 예. 네. 그 없어진 뒤로 네. 제가 한 4년 만에 4년 만에 네. 개인 활동이죠. 그렇죠. 4년 네. 만에 이제 개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니 아까 그 네. 고깃집에서 동호형이랑 저랑 성경이랑 셋이 고기 고기를 먹는데 네. 그렇죠. 진짜 눈물이 며칠 정도로 너무 동호 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웃음> 나, 나는 느리. 거의 5년, 4년 만에 개인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오. 너무 약간 너무 신난다고 라 했었나? 기분이 음. 좋다고 했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아좀 약간 네. 그래 보였나요? 네아좀 제가 이제 뭐인터하이츠를 하다 보니까 네.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어, 그리고 호아 씨도 얼마 네. 전에 가면 아, 가면? 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제가 물어봤어요 네. 방금은? 가위면 죄송합니다 제 네. 발음이 좀안 좋아가지고 네 가면 아또 아, 어마어마했죠 아. 네 그때 수혜 선, 뭐라 해야되요? 수혜 누나? 선배님 뭐라 해야되요? <웃음> <웃음> 수혜 언니 네. 수혜 언니 참호아씨 어, 너무 잘 챙겨주시고 아. 정말 감사드렸어요 언니 화이팅 <웃음> 언니라고 진짜 미치겠네 <웃음> 한번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뭐 어. 되게 재밌었고요 지금은 네. 가면을 벗은 상태고 <웃음> 이제 민낯으로 여러분들 우 함께 소통할 예정입니다 <웃음> 네, 오늘 재밌게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 근데 진짜 많이 많이들 진짜 보여주시네요 어 음. 근데 뭔가 어, 하지마 하지마가 되게 많네요 네, 하지마! 예, <웃음> 네. 하지마! 게임, 게임 바램 적지마 뭐 어. 하지 말라는 말인데 빠꾸네 빠꾼가요 빠꾸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제가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지나요 음, 아니네요 아 그런 거 없네요. 네, 어, 네. 그냥 가로로 봤는데. 아 목소리 좋아요. 어. 루마니아에 올라 있는 팬들도 네. 계시고 러시아에 오라시는. 음, 음. 어 동우 씨 뮤지컬 얘기가 네. 많은데. 네. 동수 나비 잘 봤어. 어, 동수나비가 어. 그아 동수 나비가 그 우수 나비 나와 동우의 그 합성어죠. 음 동우 우수 나비. 어 우수 나비. 잘하시죠. <웃음> 네. 우수 나비 <웃음> 잘 봤다고 하는데 어 네. 어땠어요 첫 공연? 첫 공연 맞죠 지금? 아, 지금 이제 이회를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첫공테때 네, 굉장한 실수를 하하하하하 아, 실수를 했나요? 네 혼자 혼자만의 실수를 해가지고 어, 어떤 거였죠? 어 제가 어 제가 이제 그 가사 중에서 네. 내 위디안 내 나라 도미니카 이렇게 하는 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 내 위디안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만 세월을 했던 기억이 아, 아, <웃음> 나. 아 예전에 만났던 네. 분이 나라 죠 이름이 그래서 내 나라 내 나라 아니 아 나라라는 여자. <웃음> 그러면 저 외국에 계신 분들이나 예. 지방 멀리 계신 분들은 네. 형님 뮤지컬을 못볼 수도 있으니까 직접 아, 예. 못볼 수, 여기서 네. 어떤 한 부분 자신 있는 부분만 한번 보여주시죠 아어 그럴까요? 라이스 학온 워싱턴 하이스 모두에 잠을 깨워 웨이크 업 저리가 안심 만나서 증일 쫓아내 콩 노래 부르며 아침을 맞이 자, 타를 올리네 에이 야 굿모닝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뭐 그렇다 모르겠... 했을 때 네, 네. 또 A 시의 허야 씨의 또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뭐 A 시에 네. 끝난 지가 언제 아, 되아 그래도요! 아 그래도요! 뭐냐면 호얀씨가 네. 거기에서도 작곡을 하셨잖아요 아한 부분 차지를 했기 때문에 네. 어, H에서 한자려고 있는 호얀씨 <웃음> 한번 보여주시죠 <웃음> H H 노래 기억이 안나 넌 정말 예뻐 뭐 아. 그쪽은 네. 넌 정말 예뻐 너무도 아름다워 가끔은 아. 네, 그만할게요 네. <웃음> 네또또 호얀씨가 또 영화 찍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아, 아 영화. 네. 드라마 영화 네. 그리고 무대 세가지가 있잖아요 어. 그 차이점을 봤을 때 어떤 게좀 이렇게 또 이건 이런 매력이 있다, 이건 이렇게 매력이 있다 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무대는 네. 아무래도 팬분들이랑 직접 이렇게 마주보면서 어... 할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고 네. 영화나 드라마는 네. 히야, 히야. 어,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야 영화나 네. 드라마는 네. 어, 호야나 이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음. 네. 사는 모습을 이제 팬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곳에서 음 매우 아 중이지 않나 어 그런 느낌 좋습니다. 그죠 네. 사실 느껴보기 어려운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그런 네. 느낌인데 네. 오,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오, 그런 느낌 사실 굉장히, 네. 제가 그 대본 이렇게 연습할 때 동호 형이 대사를 네. 많이 쳐주잖아요 <웃음> 그러면서 연기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그 빛을 이제 인더하이츠에서 네. 그렇 뮤지컬에서 네. 가졌죠 네. 어, 고마웠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연기하는 게참 저한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 결국에는, 어, 도움이, 도움이 된다. 어. 어, 그런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원혜민 씨가, 아, 희아 보고 싶다고, 이렇게 음. 아, 또 보내주셨어요. 음, 희아 기대되는데요. 희아를 예. 아직까지도 팬분들 중에도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음. 네. 그, 그 이승철 선배님 노래죠. 네. 아그 노래 희야 아니고 의이. 그게 아니고 네, 그건의냥 아닌가요? 네. 그죠? 그냥 네. 희거든요. 네. 네. 히희희할때 희희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안 그래도 지금 음. 개봉을 못 하고 있어서 서러운데. 희. 잠시 희로 시작하는 강화가 뭐 있죠? 희희. 네. 히말라야. 히말라야. 네. 그때... 아니... 어, 네. 그 그때 그 시말라 히말라야. 예. 그희 글자요. 예. 네. 아, 네. 그리고 아 보고 싶어 죽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고 하시면 보고 싶다는 말을 저희가 어떻게 보고 싶은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고 싶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관심 이다 생각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네. 전 방송이 F F 그렇죠. 방송 에프 방송 보셨어요? 아 봤죠. 아, 뭐, 다 봤어요? 근데 앞으로 와가지고 NC가 어. 어. 정말 네. 늦게 와가지고 네. 막 이렇게 보시더니 뽀뽀를 뭐 하고. 아그 어색한 그제 <웃음> 아, 그거 <그걸> 또 했구나. <웃음> 저희는, 저는 사실 못 봤어요. F 네. 방송을. 네. 못 봤는데 어... 그 F 방송 성적이 F였다는 질문이 <웃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엔 F보다 네. 좀더 네. 네. 정돈되고 그렇죠. 좀더 H답게 네. 좀 자유로운 편안한 모습 그런 어막 느끼한 설정 말고 저희는 네. 성적이 막 어색한 애기 같고 <웃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 <웃음> 그렇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인피니트의 F가 선적의 F였다면은 네. 인피니트의 H의 선적은 최하이죠. 아, 하이, 네. 하이. 하이, 아 하이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였습니다. 하이 네. 네. 네. 하이로 고요 코야리디어 네. 네. 굉장히 많네요. 네. H급, 와우. 아. H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 많죠. 하이뿐만 네. 아니라, 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게 음. 제가 아까 듣기로는 네. 하트 이게 음. 아, 네. 옆에 이걸 계속 누를 수가 있대요. 저도, 계속 수 저도, 있어요? 저도 지금 눌러봤는데 누른 거예요? 네, 계속 지금? 누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에이 하트를 오. 주는 거죠 F 가 이거 하트수가 네. 다른 어떤 이걸 비입하신 분들보다 훨씬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 이 기록을 한번 깨보는 게 어떨까 어 그죠 뭐든지 네. 뭐든지 깨버리는 게 어, 굉장히 좋죠 어, 자신 있으세요 아자신 있죠 어, 도장 깨기 처음이제 하트 깨기 그렇죠 어. 저희 네. 인피니트도 월드 투어 했을 때 그. 체육관계기 아, 많았잖아요 체육관계기를 아, 했어요? 체육관계기 몰라가지고 워드투엄에서 공연장계기 공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오늘 한번 하트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하트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우 형그 응모권. 아, 어, 저희가.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에 앨범 나올 때그 네.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네, 저희 이벤트. 네. 팬분들과 데이트를 하는 네. 그 이벤트를 할 건데. 네. 리얼리티 앨범 발매 이벤트였던 인피니트 리얼 데이트. 그렇죠. 응모자 국내 6 1,551장. 해외 5,738장으로. 오우. 총 응모권 수가. 6만 칠천 이백 팔십 구장이라고 하네요. 그 중에 지금 네 뽑을 건데요. 제가 공우 네. 형의 응모권을 네. 먼저 여섯 네. 장을 장을 네. 딱 여섯 장을 뽑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 갑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어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해외에서 해외 분이 걸리시면은 네. 해외에서 오시나요? 제가 대탔나 날? 아무래도 네. 뭐 형이 그 정도 매력이 있다면 오겠죠. Oh yes, yes. 네, 네 음. 자 여섯 장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네. 형이 여섯 장다 뽑는 게. 네. 응. 어, 일단 임수정 씨. 어. 아, 영화배우. 어, 축하드립니다. 저랑 데이트를 하시겠어요? 아, 아 네. 영님 임수정 씨. 다죠 <웃음> 네. 네. 어, 뭐 생일을 910829, 9 1년생아 저랑, 저랑, 저랑 동갑이네요. 8월이. 네. <웃음> 그러네요. 8월 예, 네. 8월 29일이면은 네. 오빠네요. 생일이 어 받으시니까 전화번호가 0 1를아예예예 공유일... 아. 예, 예, 예. 아, 예. 전화번호, 전화번호 예. 외우 외우가 가지고 금방 아씨가또 예. 이게 머리가 예. 좋아가지고 대사 외우듯이 번호를 금방 외워는거 예. 번갈아가면서 뽑아주세요 그럴까요 예. 이번에는 예. 그쪽 얘기도 네자예김아형씨아오케 축하드립니다 잠만 깐 2004년생이세요 이분은 형인가요 그러면 김마형 아 저는. 이름이 형인가요 김아형아형아아형 아형 아형, 아형. 아형, 아형. 자, 근데 아형. 이게 제가 네. 글씨를 잘못본 것일 수 있는데 네. 아형인가요, 아니면 마형인가요? 아, 웬만하면 그래. 부모님들이 아형이라고 치지 않으셨을까? 마형보다. 마형보다는. 마형. 아형. 네, 그렇죠. 아형신데 네. 2004년생이세요? 2004년. 아, 잠깐만. 2004. 년 <웃음> 야, 너몇 년생이야 이러면 나 공사 이런 거예요? <웃음> 아. 뭐라 그야. 공사년생인데 대단한 거는 1월 1월 생일이에요, 도. 아 1월 1일 네 우리 세빈이는 28일에 태어나가지고두 살을 바로 됐죠 아 진짜요? 2일만에 바로 두 살이 아, 되었죠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좀 깊숙이 네. 있는 것도 한 뽑아주세요 아 그럴까요? 깊이 있습니다 네 일단 또한번 여기서 뽑아보겠습니다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되게 화끈하게 뽑으시네 엄기현씨 엄기현씨 어 아유 저보다 기현씨면 누나일까요? 기현? 형이 형은 아니겠죠? 85년생 8월 31일 생 음. 네. 기현, 음, 음, 시, 기현 누나, 형? 예. 네. 네. 누나겠죠? 네, 기현 누나. 네. 네. 네. 네. 네. 저보다 누나, 예, 오랜만에 배웠네요. 네. 예. 누나, 책임지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예. 오, 굉장히 어려운? 네. 루, 루행 시엔. 루행 시엔? 루 행, 어. 루행 시엔? 어, 어디? 이, 이게 M일까요? H일까요? H겠죠? H겠죠? 네. 네 루행 시엔. 네, 93년생 9월 27일생이고요, 어, 네. 어느 나라인지는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네, 네. 음, 어, 일단 이 응모를 했다는 자체가 네. 해외에서 올 이제 생각을 하고 하시니까 그렇죠. 네. 오시겠죠? 네, 이제 4개를 네. 뽑아봤고요, 네. 여기서 다섯 개. 딱두개에서 네. 뽑아야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민주씨, 음, 어, 축하드립니다. 90년생 10월 31일생이고요, 어. 네, 저랑 6살 차이 나네요. 오, 뭐라고요? 저 여섯..여섯 살자요 차 90년생 년생. 이거 90년생 아 예. 네뭐 네. 좋습니다 저보다 아래로 96년생이면.. 네 스무살시네요 이 꽃다운 나이 스무살 에 예. 참. 네. 네. 네 제가 한번 데이트 네, 잘 책임져 보겠습니다 네. 주루아주루아 90년생 마지막, 마지막 한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은주씨 오호. 아, 어 80년생 11월 19일 저랑 생일이 3일 차이 나네요? 네. 80년생이시면은 저랑 16살 차이니까 1 0살의 생일 3일 차이. 네. 어,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저아의 데이트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께는 네. 이제 회사에서 따로 이제 연락이 갈 테니깐요. 네. 기다려 주세요. 네. 아, 후아 씨. 아, 생 많으셨어요. 네. 아. 네. 뭐 챙겨 드리고 아또 네. 그냥 토크를 좀더해 보자면 네. 더 해보자면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네. 대만을 다녀왔잖아요. 그죠, 그죠, 대만. 대만에서 어떤 재밌었던 에피소드 어. 없어요? 저는 대만 가면은 네. 항상 진짜 네. 제가 사는게 있어요. 음. 저는 버블티랑, 아. 아. 네, 그런 이제 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뭐 타르트 파이. 아. 이상하게 대만 가면은 그런. 망고빈이죠, 망고빈이. 망고빈이. 아. 망고빈. 오, 망고빈이 예, 엄청나죠. 그런 것들을 먹는 게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상하게 아. 먹는 거에 제가. 아. 은근히 욕심을 내더라고요아 아, 맞아요 근데 네, 막 찾아먹고 아시죠 저거 아, 호텔에서 조식 맨날 먹어요 진짜로 아, 아시죠? 아, 이틀 내내 먹고 음. 먹는 거에 그래서 저는 먹는 거에 대만에서도 그 먹는 거에 좋게 음... 추억이 있는데 음... 호연씨는 어땠셨어요? 저는 대만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대만영화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많이 봤었어요 아 대만영화 네. 그래서 <웃음> 어렸을 때부터 대만영화를 많이 봐서 대만에 대한 네. 어떤 어떤 환상, 풍 아, 같은 게 있는데 네. 갈 때마다 그 네. 제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팬분들이 크게 맞아주시고 맞아 맞아 맞아 저희가 밖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행을 하진 못하지만 차로 그죠, 이렇게 ]요. 보는 게 다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죠. 그 바깥 풍경이 정말 음. 한국과 어딘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음. 다른 듯한 그런 매력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 음. 아,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네. 호야 씨에게. 어. 영화나 드라마, 어. 캐스팅이 들어왔다 어. 그럼 촬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저는 하죠 근데 배역이 정말 힘든 거예요 아 힘든거요? 네 하죠 그래도 하는 네. 도전정신 하죠, 하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는데 하하하하 저는 하는 고향씨는 하 그런 느낌적인 네. 느낌 네. 네.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주시고요 네. 네. 굉장히 저희가 워드투어를 많이 다니면서 네. 어, 해외팬 여러분들도 음. 이 방송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네. 한번 보시면은 그 해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비 a b 네. 우리 한국에서만 네.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다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외팬분들도 네. 반응이 많이 오는데 네. 어, 한국말 되게 잘 하시네요 어, 번역기를 그니까. 돌린 건가요? O.P.P.A. 네. O.P.A o 팔리와요 어, 어. 네. <웃음> <웃음> 이거를 아. 영어로 쓰셨네요 <웃음> O.P.P.A <웃음> P.P.A.L.L.I. 아. 오빠팔리 하이 예. 네, 네. <웃음> 세계 <개. 웃음> 각국의 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네. 영어로 한번 지금부터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영어로요? 네. 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뭐 예. 여, 웬만한 영어는 다 예. 한국분들도 다 알아들으실 테니까 네. 예. 해보죠 시작 예 Hi everyone We are infinite age uh, We are better uh, singing song for in spirit and uh, uh, we are uh, album record highest <웃음>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이건> <웃음> 네. <웃음> 아 이하영님이 <웃음> 네 복권 당첨 되게 달라고 응원 어, 좀 복권 아. 예 어, 복권 당첨 어뭐 네. 나쁘지 않은 그런 어, 기도예요 어. 뭐 그럴 수 있고요 당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네. 당첨되시면서 그 네. 당첨되는 복권 똑같은 걸 하나 더 해가지고 아. 저희에게 인피 네. 데이치에게 네. 네. 네.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짤막영어라고 보여주셨는데 네. SY860님이 짤막영어라고 네. 보여주셨는데 짤막영어라도 네. 네. 먹고 살수 있습니다 네. 음. 여러분들 네. 괜찮습니다 <웃음>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네. 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반응들이 굉장히 빨리 와서 저희가 네. 이제, 와 거의 이름이랑 이 글을 같이 읽기가 힘들 정도로 떨려오고 네. 있네요 뜨겁네요 반응이 굉장히 아쉬운게 이게 조금만 네. 더 컸으면 아. 좋았을 때 내가 이게 세로로 봤을 때 아시죠? 아, 이게 더 많이 보였을텐데호은 아. 오빠 인스타 사진 몇살때아 이걸 보, 뭐 읽다 끝났지아 인스타 사진이 몇살 때냐 네. 제가 최근에 프로필로 설정한 사진 있거든요 어, 예. 그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음, 그게 네. 아마 제가 한두 살쯤? 음.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근데 어릴 때 사진이 참 좋긴 좋아요 음. 그때 기억은 정확히나지 않지만 네뭐 네. 여러분들 뭐 아, 고민도 있을 텐데 이한울님이 네. 네. 내일 바지 살 건데 잘 들어가게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어, 바지 살 때는 네. 어 적절한 식사량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또네 네. 네. 네. 과식은 또안 음. 좋으니까요 몸에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처음 시작하자마자 에이프에 뭐, 애쉬, 뭐, 뽀뽀하고, 섬종씨, 가 뭐, 이렇게 한다. 아. 뭐 열이도 좀, 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지만, 음. 저희가 방송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네. <웃음> 저희가, 어, 아무래도 이제 브이앱으로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다 이제 저희끼리 만얘기하는 네. 것도 처음이라서, 네. 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한번 뭐, 어떻게, 저희가. 어떻할까요? 뭐 한번 확인을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이 방송을 어. 제가 느끼는 성종 씨가 보볼거 같아요. 그렇다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성종 씨랑 도, 전화, 연결이 전화 연결 가능한가요 전화 연결. 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종 씨의 목소리를 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 미리 얘기가 안돼 있는 건 위험한 게 성종 이가 전화 받을 때 욕을 하면서 받거든요. <웃음> 이게 좀 위험하긴 한데. <웃음> 네. <웃음> 미리 얘기가 되 있는 건가요? 아 다행히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예. 스피커폰으로 손... 해야 되죠? 네. 송순씨한테 연락하는 동안 제가 이 생방송을.. 여보세요? 네네 네, 누구신가요? 어디서 하는 누구세요? <웃음> 저는 마포구 아는 서 사는 이정종이라고 합니다 이정종이요? 이정종? 네. 아 <웃음> 이정종씨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저희 방송 보고 계셨나요? 아 보고 있었죠 어? 정말요? 어 저희 네, 뭐... 어아 네, 아, 아, 이거 좀 늦게 어, 봤구나. 한국 입고 뜬놈 있던 했다고 하는데. 네, 뜬금, 네 성종 씨. <웃음> 어 어때요? 우리 방송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이게 네. 사실 둘이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네. MC 없이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진행이랑 네. 이걸 다 맡아서 하니까 사실 긴장이 좀 되거든요. 긴장도 되고 어색하다 뭔가. 아니요. 어색하진 않아. 어색하 않아요. 네. 않아요. 네. 성종 씨처럼 어색하진 않은데. 왜 아, 그러세요? 네. <웃음> <웃음> 아니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 아, 방송. 제가... 네. 네. 그 이제 팬분들 되게 애교나 카메라 앞에 네. 이런 분들이 되게 귀리돼가지고 잘보이 되게 좋아해요. 아, 아, 예. 아 음.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 네, 가까이 가서 손 키스를 해준다든가, 뭘 뽑고, 그뭐 핫필을 해다든가 그런 거해주게 좋다고 아더라고요아 진짜요? 네, 송중시, 그 네. 진심으로 팬분들이 좋아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어 되게 좋아하시던데 막 손목 빠도 도착, 키스. 아네 주무세요. 네. 아, <웃음> <웃음> 아 송준 씨. 네네 요즘 뭐 근황 한번 알려주시죠. 제가 사실 요즘에 네. 아마 제가 제일 안맞고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요즘에 좀 쉬고 있는데. 아 공개로. 그 네. 중것도 갔다오고. 음. 네동지한번 봤거든요. 아. 그 울더라고요. 그래서 는 감동받았어요. 아, <웃음> 울었어요? <웃음> 아니 그게 이제.. 예요 신.. 아, 예. 네, 여신에서 너무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와 네.. 눈물올흘리구나 <웃음> <공부를 웃음> 네. 송중씨.. 아무튼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아그러니요 아, 이거.. 본방 사수하면서.. 네.. 이 하트 많이 싸주세요. 네. 전화기가? 네. 리지 않아요. 아송씨 시끄럽고 이제 더 길어지면 <웃음> 누구도 원치 않으니까요. <않겠군요. 웃음> 네. 네, 손준 <손동> 씨. <웃음> 네. 네. 들어가세요. 좋은 꿈 꾸세요. 주무세요 예. 네. 좋은 꿈 꾸세요. 잘세요. 환기.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아, 이거 아까 전에 또 이게 생방인지 모르신 네. 분 계신다고 해가지고 아. 또 인증샷을 아 제가 이게 녹화방송이 아니냐라는 네. 의심 네, 그 의심을 하시더라고요그 아, 의심 네. 저희가 잠재워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제가 좋은 어플을 아, 써가지고 아못 나왔어요 다시 다시, 아, 네, 다시 할까요? 네자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갈까요? 어때요? 어이 봐봐 눈이 안 좋아서 네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네. 일단 저장 해놓겠습니다 예예 예. 자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야오아폰 맹. 아 죄송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아좀 아쉽지만 예 네, 이걸로. 오 기억해. 예. 시간 없으니까. 자 인증샷입니다. 인증샷. 자 아까 전에 네. 예못믿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스타에 아유 죄송합니다 SN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야, 어플 추천 좀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시는데 어떤 어플 쓰세요? 저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 좀 길을 다닐 때 네. 음, 도로교통 어플 좀 많이 보고요. 아 도로교통. 네 그리고 전철 어플 좀. 전철로? 아 전철을 타세요? 네 제가 어, 그그 뭐라고 하죠? 그 교통카드가 있는데 어. 교통카드가 인피니트 카드입니다. 예, 어. 인피니트 저희 멤버 얼굴이 있더라고요. 어.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는 돈도 예. 많이 타고 다니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이. 네. 제일 정확하고 빠르더라고요. 음... 이용해보니까. 네. 여러분들도, 예, 천천히 사용하세요. 예. 네. <웃음> 네. 그런 어플 사용하시고. 네. 또, 호야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어플을 사용하세요? 저는. 네. 그 어플 많이 써요. 네. 어떤? 그, 말? 음악 음. 구간반복. 아. <웃음> <웃음> 어, 그것도 있고 제스. 또 요즘에는 또 저희가 촬영하고는 있이 브이에 네. 아 v 이 어마어마 하죠. 아, 아 이거 네. 네이버 그 어플도 그렇죠. 예, 예. 기본이죠. 어. 네, 어마어마 하죠. 네. 네. 그리고 사진 보정하는 어플 뭐 쓰냐고 아, 물어보신. 어 저도 몰랐는데 네. 팬분들께 이건 추천받아 가지고 네. 그비 비에 에에에그 네. 유명한 에에 그거 쓰고 있고요. 아. 그러면. 그 저도 약간 추천을 받아서 써봤는데 저도 솔직히 차이점 모르겠어요. 별 어... 차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게 괜찮대요. 괜찮다고 어... 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저는 네. 기본 유대폰에 있는 어플을 네. 쓰는데 네. 얼굴이 만화처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 아, 막 이렇게 어. 막 이, 막 이렇게. 네. 네. 어, 아, 네. 이 어플은 동심을 자극하기에 정말 좋겠다 싶어서 한번 써봤는데 음, 네. 한분들 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 여러분들 이 진짜로 많이 보여주시는데좀덜 읽어드리죠 저희가. 예. 예. 충격적인 필터 하트 해 주세요. 음. 동호 씨 상이 탈리해 주세요. 상이 탈이요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제가 지어낸 거예요. 아, 예. 애교 보고 동호 씨 애교 보고 싶다고 하네. 아, 네. 동호 씨라고 <웃음> <웃음> <웃음> 아, 아이디가 동호 씨였어요. 아이디가 동호 씨고 그리 애교 모십돼. <웃음> 네. 아 애교 네. 우쭈쭈. <웃음> 아 어잘 네. 자고 <웃음> 우쭈쭈! <오. 웃음> 네 제가 네 애교가 좀어 음. 어. W H 중에님이 네. 어, 자격증 시험 보는데 따스 게끔네 네, 뭐든지 네 자격증도 네그 음. 열매도 열심히 따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트를 눌렀어요 제가 네 계속 들으면 계속 올라가네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올라... <웃음> 계속 올라가는데 네. 이게, 이게 아. 중간 없어지더라고요. 없었다 그래? 다시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 네. 그리고 그, 저희가 또 이제 인피 대히치로서 사실 네. 뭐, 작업 많이 했잖아요, 사실. 아예뭐 예, 예, 예. 저번에 F 방송 보니까 F의 앨범 네. 얘기도 하시던데. 아, 아 그랬나요? 네, 네. F, F의 앨범 네. 이제 이랬는데 아무래도 순서가 있지 않나. 아 어, 있죠 참도덕이 네, 있죠 그렇지 위아래가 네. 있지 않나 네. 저희 (EBT) (H가) 네. 먼저 좀 이게 (H) 힙합으로서 약간 좀 여러분들과의 또 공감도 없고 아 흥도 얻은 다음에 아 또나오시는게나오지 않을까 네. 저희 (EBT) (H가) 사실 어~ 뭐 장르불문하고 네. 어~ 뭐그 (19금) 불문하고 어.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게 많거든요 사실 음, 음, 음. 또 메모장에 써는 그 가사도 많고요 네. 뭐 작업해놓은 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은 음. 저희 e v 에의 H의 맛깔나는 그 음식 같은 음악을 어. 듣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H 네. 공연을 해도 재밌을것 같아요 어, 하 네. 괜찮죠 H 콘서트를 해도 H 오 어, 게릴라 콘서트 같은 거 네. 괜찮고 네. 갑자기 딱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면 어. 저희가 콘서트를 하는 거죠 갑자기 시작 어. 관객이 처음에 없다가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음. 또 모이기도 하고 음. 그 자연스러운 그런 공연 어, 저 지금 갑자기 되게 좋은 생각이 났는데 어떠까요? 어떤 어떤 생각 예. 보통 가수분들이 응원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가수들 각자또 예. 그런 뭐 이번에 보니까 예. 그 마마무 분, 분들은 이렇게 무를 이렇게 들고 응원하는 무, 오이, 호박, 예. 배추 막 그런 것처럼 저는 예. H니까 예.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응원하면 예. 어떨까 왜왜 왜? 마스크 왜? H 재채기 그러니까 당근 당근 마스크에 <웃음> 이렇게 H 그려가지고 H. 응원 응원 마스크 켜면 어떨까요 <웃음> 네. 아, 호야 씨가 미안합니다. 요즘에 방송을 많이 못했더니 네. 뭐 이쯤에서 저희가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저희 앨범 활동을 하면서 네. 또 데이 등모권을 했는데 아 제가 아까 전에 뽑았으니까 이번에 호야 씨가 네. 뽑은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 네. 저제 네. 차례인가요? 호야 씨와의 데이트를 원했던 분들이 응모권을 아또 예전만큼 보내주셨는데 음. 아, 그러면 완전. 지금 네. 여기 제 앞으로는 응모권들은 네. 저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보낸 것 그렇죠 거, 그 응모건들인가요? 아니면 인피니트 전체에 보낸 것 중에 제가 고르는 건가요? 당신이죠 아 저한테? 그렇죠 아 당신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그럼 저 여섯 장 네. 말고 더 뽑으면 안 되나요? 어, 더 뽑으셔도 돼요 허야 씨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뽑아보세요 아 진짜요? 네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마세요. 무 <웃음> <못> 뽑듯이. <웃음> 아,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웃음> 호야씨 데이트하는 날. 네. 저도 다가겠습니다 어, <웃음> 저는 네, 그럼 네. 동시에 네, 좀더 박진감 넘치게 두구 두구 두구 이런 거좀 식상하지만 해 주시죠. 어, 예, 예. 네. 어 하, 하나 걸리 있대요. 시작. 예. 어 니시다 미키. 어 예. 그냥 미키도 아니고 니시다 네. 미키신데. 네네. 네. 어~ 유월 2 3일 유월 2 3일몇 예. 년생인지는 몰라요 네, 몇 년생이지는 예. 안 적이 있고요 언니 수도 있고 동생이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아빠 아, 아빠예 예, 일본 디즈니랜드 근처 사시는 분 같은데 오, 예 아무래도 이름이 니시다 미키니 그렇죠 미키미키 예. 예. 어, 이분과 데이트를 네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여기서 세장 여기서 세장 뽑을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서 누구 누구 음. 예. 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구구구구 두구. 어 코팅 코팅 하는 코팅까지 문성영 문선영 씨. 문성영이요. 감사합니다. 성영하셨다는게 아니고. 아, 예. 아, 예. 문선영 선영 문선영 아닙니다. 선영, 선영 씨. 문선영 네. 씨. 예. 8 7년생 87년생, 87년생, 87년생 네. 9월 1일. 오, 올, 예. 어 얼마 전 생신이 에요아 그러네요. 예. 정말 정말 인식 네. 축하드리고요. 네, 저세살차이고요 네. 저희 어. 나라는 동갑이시네요. 어, 그러네요. 네. 문선영씨. 네. 자. 호야 네. 어, 데이트를 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네, 어, 써있죠, 호야 여기. 어, 이거는 네. 되게 코팅을 해서 제 손에 딱 걸린 것 같아요. 아. 어, 이런. 아 생, 다른 분들이 네.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 정성이 빛을 네. 발휘했대요. 어, 멋있는데요. 이거는 <웃음> 정말 운도운이지만 노력으로. 개인 소장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웃음> 네. 그리고 네. <웃음> 네. 개인 소장.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구> <둥두루둥> 28일 야 2000년생 와 2000년생 <목소리> 괜찮아요 저는 2004년생도 계세요 예2 0 0 0년 1월 2 8일이에 어, 2000년생이면 어, 몇 살이에요? 2000년생이면 은 저랑 보다저 10살 차이니까요 제가 26살인데 10살 차이가 16살이에요 16살 아 16살 아, 16살, 16살? 아니, 욕한 거 알죠 아, 네 제가 네. 네, 네. 아, 아, 말 끊이세요? 설다경이 네. 가영이도 이제 네. 함께 하게 됐고요. 이번에 네. 그러면? 데이트를. 예. 네. 어, 16살 때 저는 데이트를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캔디키스. 아.. 그거 스무 살 아니 아. 스무 살이에요. 19살. 이 아, 19살 때, 아, 여, 16살 때. 아, 네. 네. 어쩐지. 쩐지쩐지. 때 조금 빠르죠. 16살에 데이트라는 네. 그런 감정. 이 네. 좋죠. 뽑아보겠습니다. 어, 네. 전 2004년생이면 몇 살인 거지? 12살? 12살? 아이고, 저아파트가 13층인데 어, 뽑았습니다 <웃음> 네. 네. 김연진 씨 연진 씨. 예, 네. 84년생이고요 어, 예. 7월 23일 생 어, 723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7 2 3 7 2 3 1 2 5 3 예. 네. 축하드립니다, 호야 씨랑 데이트 한날 어, 여, 저한테 어, 주시죠 예. 예. 제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두장더 뽑아야 되죠? 네, 고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손효정 씨 97년생 어허 7월 9일 네예 반갑습니다 어허 97년생이면 저랑 7살 차이네요 예 사인이 되게 멋진 분이네요 음. 예그갑고요 <웃음> 이제 다섯 명이죠? 네 다섯 명인데 마지막 장은 아, 좀 특이하게 어떠세요? 이거 어떠세요? 아, 제가 네. 이걸 이만큼 들고 있을 테니까 호다씨가 네. 고르시는 거예요 아 싫어요 아네 아, 해볼까요 해볼게요 네. 해볼게. 네. 해보죠 해보죠 예, 보죠네 그냥, 그냥 뭐 갑자기 <웃음> 생각, 생각이 <웃음> 났어요 해보죠 해보죠 그럴까요? 네. 호다씨가 여기서 네. 한 장을 뽑았 이렇게 둔것 중에, 그렇죠. 제가 안 보고, 이 중에 두 장을 뽑을게요. 어? 두장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오, 뽑을게요. 괜찮다, 괜찮다, 네. 괜찮다. 잠시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자,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자, 안 보고 갈게요. 네. 와, 진 여기서 진짜, 진짜 안 보구나. 네, 두 장을 네. 뽑았습니다. 오, 뜨거워. 자, 뒤지, 뒤집어 놨고요 하하핳 <웃음> 네. 귀요자어 네. 잠깐만 황운 이거 반응을 좀 봐볼까요? 어 반응을 이쯤에서 네 체크를 하면서 박진감 넘치죠 지금 네 왜냐면 저희 H방송에서 지금 네. 총 12명을 뽑는 건데 그렇죠 그중에 마지막 한명 11명 네. 네. 뽑혔고 마지막 한 명이어서 네이 네. 응모를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네 긴장을 자. 하고 계시지 않을까 자 한번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호아금 하나는 오른손에 들고 하나는 왼손에 네. 들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오른손을 들었는지 어느 손을 더 선택했는지 예. 좋을지 한번 여기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른쪽 왼쪽 오 아, 많은 왠. 저희가 오딱 보기에 많은 반응이 오는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자오웬오웬자 두구 두구 두구 두구 오 땀남 응모 음, 뭐 못함 응모 음 못함 웬웬 인식플 어웬 불업 왼쪽이 많은데요? Funny Funny 웬 왼쪽 웬 오른 오오 왠쪽, 오른쪽 오른 손웬웬오웬 제 숫자 5는좀 너무하지 않나? <웃음> 아무리 아, 아무리 빠르게 말씀을 시도 진짜 5는오웬오웬오 얼른 얼른 손은 얼른 손 <웃음> 얼른 손 들라 이거 죠그러니까 얼른 하라 아 얼른 네, 하라, 하라. 하필인테고 호씨 얼굴 <웃음> 그러면 <웃음> 네 웬호 어디가요? 딱 지금 네. 하나 둘셋 하고 이, 여기 네. 여기 이 컴퓨터를 봤을 때맨 마지막 떠 있는 거. 거를 그냥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하나 둘셋웬웬 둘다 왼이에요. 어. 여기 왜? 둘다 왼. 자, 왼손, 응. 왼손입니다. 왼손. 아. 최아영 아영 씨, 81년생, 어. 6월 26일에 어.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아, 81년생이면 저랑 네. 1 0살 차이. 어, 그죠. 예. 대체로 호야 씨는 약간 연상이 많으시네요. 응. 어, 그렇 어, 그런, 그렇나요? 음, <웃음>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어, 봤을 때 예. 호야 씨의 어, 이상형을 따져봤을 때 네. 연상, 연하, 동갑, 어, 혹은 뭐? <웃음> 어, 셋 중에 어느 쪽이 더 호아시는 더 좋은지 저는 네늘 매번 다른 것 같아요. 매번 달라서 네. 나이는 크게 상관이 네. 없죠. 나이는 상관이 없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호아시 데이트 날 나이는 네. 상관 없기 때문에 부끄럼 없이 스스로 없이 <웃음> 다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몰라요? 스치면 이연 스며들면 사랑. 네, 그말 잊지 마시고요 <웃음> 네, 스치면 네, <수치만> 인연이에요 네. <웃음> 네, 호야씨에게 <웃음>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거고 네, 본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정말 뭐 사랑이란 게 그런 거 아니, 네. 아니겠어요? 닌뭐 네.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뮤지컬 하는 거 아니죠? <웃음> 아니죠. <웃음> 네,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네. 데이트는 마음과 마음을 열고 음. 그렇게 다가오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저희가 데이트 때뭐 하는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공개할 수 없는데 사실 네. 저희가 많이 네. 준비했죠 네. 네. 되게 재밌는 네. 거 일들이 네. 많이 생길 것 같은 그죠.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죠그죠 네. 네. 그리고 저가왔을 때는 이런 데이트는 약간 추억이 남겨져야 된다 생각,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음. 뭐 추억이 남는 게뭐 물질일 수도 있고 음. 혹은 어떤 기억일 수도 있긴 음. 하지만 그런 어떤 어, 장소와 어, 시간 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참 팬분들에게도 이게 좋은 추억이고 선물이지만 저희에게도 네. 정말 네. 큰 추억이고 선물인게 네. 그 저희가 그 멤버 7명이 하는 데이트 전부 다 제가 읽어보니까 네. 저희가 저희도 한 번도 못해본거요어 있어? 네 많아요 많아요 요 왜냐면 많네요, 많네요. 예. 맞아 맞아 저희는 데이트 뿐만 아니라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네. 그런 것들이어서 맞아요 굉장히 팬분들과 함께 한다면 맞아 맞아 맞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들을 이제 보는 만큼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또 저희가 또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트하면서 좋은 시간 또 가져야죠.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저희가 인피티에이치로서, 아닌요 인피티에이치로서 또좀 방송을 해왔는데 또 앞으로도 사실 네. 이런 방송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팬들과 바로바로 바로 소통을 할수 있고 그쵸. 이렇게 음. 또 우리의 이제. 평상시 모습을 그냥 그대로 그냥 음. 되게 편안하게 어. 보드릴 수 있는 거 어, 같아서 정말 예. 기분 좋고요. 예. 여러분들이 뭐 가끔 이제 뭐 사랑한다는 얘기도 있고 음. 식구분도 있고 뭐 욕도 있고 한데 뭐 이런 <웃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욕이 있어요. 예, 여기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예. F로 시작하는 게 예.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F로 시작한 여어요아 있... 네, 네, 여기에 예, 아까서 아, 외국 분이 네네 <웃음> <웃음> 네. 어, 그래서 좀 깜짝 놀라가지고 어어!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어, 방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저희가 인피에이트 F의 하트 기록을 네. H가 깼다고 합니다. 아, 벌써 깼나요? 벌써 깼어요. 아직 뭐 인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벌써 깼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방송을 몇분 정도 했죠, 지금? 네? 30분 정도 됐나요 3인분이요. F가 몇분 정도 됐나요 2인분이요. 삼십 분어요 yeah. 아, 그럼 저희가 어 어쨌든 깼네요. 네, 어쨌든 깨는 건 좋으니까요. <웃음> <맞아요>. 네, <웃음> 아, 앞으로도 하트 저희가 네. 어 저희가 깨지면 다시 깨러 오겠습니다. 네, <웃음> 예. 아, 네, 어쨌든 이게 아, 방송해봤는데 아, 을 저희 둘이서 네.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진짜로 한 그때 저희가 이제 네. H 때 빼곤 네, 활동 때 지금 거의 일년 만인가요? 거의 그렇죠. 1년일년 만에 네. 해봤는데 생방송을 둘이서 한건 처음이고, 그렇죠, 그렇죠. 생방송 은 네. 없었죠. 네. 생방송 없었는데. 어, 이런 모습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키고 싶을 때막키고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 좀 하고 음. 네. 저는 이게 네. 휴대폰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가져가서 이게 편성만 음. 된다면 어, 예. 계속 이렇게 잘 때까지도 이렇게 음. 잘 때까지요? 네 이렇게 찍고 있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 뭐 가능합니다 호야씨뭐 신는 모습과 네. 뭐 자는 모습 아 신는 모습은 좀... <웃음> <웃음> 아뭐 상상만 하세요 그러면은 네. 네. 신는 모습은 그럼 실루엣만 아, 신는, 신는 소리만 들려들 드아 신는 소리만 네. 제가 예전에 그생뭐 어, 생생을 한 거기에서 네. 예고편에 제가 신는 모습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실루엣으로 아그 그 프로그램 지금 폐시됐나요 아니요 <웃음> 있습니다 아직도 아, 네 있는데 네. 네. 네. 네. 네 그때 메이저님께서 장난으로 네. 찍었는데 아, 그게 바로 나갔더라고요 아, 네 어. 그래서 뭐 보고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음... 어, 이렇게 안개 안개가 아니라 그김 서리 낀그문그틈 아, 네. 사이로 이렇게 아. 살짝 보이는 아은근한 매력, 은은한 샤오신. 아네 그렇.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호야 씨 그냥 가져가셔서 쭉 보여주세요. 쭉. 쭉. 아 정말요? 네, 자는 모습까지 함께. 아, 네 책임지지 못할 만하지 마시고. 예. <웃음> <웃음> 네. 어그 반응을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몇 네. 개만 더 읽어. 어 그럴까요? 어 하트 깨, 깨졌어요. 어 십구금 <웃음> 말이에요. 어, 아까 전에. 어 네. 안녕 필링알. 필링알이 뭐죠? 필링알, 필링알. 필링알이 네. 무슨 뜻이죠? 네, 네, 청중. 예. 오빠 뭐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아하, 아하 인스피 네. 사랑합니다. 아 사랑해요. 네. 사랑해 흩날리는 고백은 사실은 네? 이 V에 다른 많은 분들이 하셨잖아요. 또 그죠, 예, 그죠, 보니까 그죠. 재밌는 네. 어떤 설정을 하고 많이 하시길래 네. 저희도 사실 어떤 뭔가를 해볼까 하다가 네. 앞으로 또 많이 할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렇게 그렇죠. 얘기로 풀어보는 네. 게 네. 얼굴도 많이 좀 네. 이렇게 보이고 네. 서로.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걸 한 뒤에 이제 슬슬 저 네. 컨셉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다음번에는 네. 특별한 걸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어. 한, 한강에서도 했대고. 아 뭐. 어, 한강. 그죠. 어.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어.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마세요. 나 어. <웃음> <아니>, 알겠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뭐 아니면은 네. 뭐 호야 씨뭐 촬영장이나 아니면은 어. 뭐 비하인드 스트리오 저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월드투어 가가지고 어. 무대 뒤에서의 모습을 바로 그냥 생방송. 아. 뭐 그런 것들. 어, 그런 거참 재밌겠네. 왜냐면 이게 네. 어떤 네. 생방송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정말. 저희 말고 어떤 다른 분들이 막말 실수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 어, 어, 네. 너이 자식아, 너 그거 안 했어! 네. 이거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그런 네. 재미도 있을 그래. 것 같네. 요 빨리 빨리! 들어와! 야! 음향, 음향! 막 이런 것들. 네. 네. 아, 그 얘기할까 생각하는데. 아, 그런 거야? 저희가 네. 서울가요 대상이었나요, 예전에? 서가 대 네. 네, 거기서. 네. 네. 저희 둘이서 H 부대를 하고. 아! MP2 무대에 합류하는 거였는데. 검은 옷 입고에. 네. 네, 알죠, 알죠, 알죠. 그때. 네. 이제 저희가. 30초 만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웃음> 상황이었는데 저희 마이크가 옷 갈아입을 때안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목소리가 나갔더라고요 그 입이 다섯 명의 퍼포먼스를 <웃음> 방송 방송 지퍼 지퍼! 그랬던게 나갔는데 그 많은 분들이 제 거기 약간 남대문 그지퍼로왜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신발이 지퍼를 올리는 신,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가 약 위에는 옷을 입고 있고 신발을 신겨주셔서 지퍼를 올려달라는 건데 그 많은 분들 아직까지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오케이. 지금 해명을 합니다. 노래 약간 그런 네. 어, 뭐 수식어로 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집업! 왓쌉! 집업, 집업!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책임지지 네. 못할 네.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자제. 네, 네. 네. <웃음> 그리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저희 다음에 또 그죠? 하시잖아요. 이제 네. 다른 유닛 혹은 네. 솔로가 이렇게 방송할 텐데 네, 혹은 단체. 예 네. 모르는 거죠. 저희도 사실 어떤 분들인지 몰라서 네. 음, 뭔가 힌트를 드리긴 어렵고요. 네. 다만 오늘 하트 보내신 것보다 적게 <웃음> <웃음> 농담이고요. 많이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많이 아시오. 보내서 또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깨지면 저희가 다음에 와서 또 깨고 아름다움 깨고 깨고. 깨고. 그렇죠. 다 깨버릴 테니까요. 깨고, 네. 이것도 깨고, 저것도 네. 깨고, 얘도 깨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뭐, 어떻게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 또, SNS 멘션이나 뭐, 음. 답으로 또, 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네. 네. 어, 저희, 뭐, 이피테이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뿐만 네. 아니라, 저희가, 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뿐만 아니라 뭐 많은 곳에서도 볼수 있으니까 음. 그것에도 사랑 많이 해주시고 아. 또 화야 씨의 개인 스케줄과 동무의 개인 스케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인더와이츠 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또 화야 씨의 네. 앞으로의 연기 모습 대활약도 봐주시고 바습니다 네. 네, 인피트 H 지금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안녕. 아, 집에 가져가면 안되 돼요? 아, 가져가세요. 얘. 쭉쭉 가져가세요. 아. 책임지지 못할. 네, 좀차 안에서도 하죠. 찍으시고 계속 쭉쭉 찍어주세요. 안녕. 네, 동글뱅이